작년 올해 구설수, 간질수가 계속 따라다닌단 말이야.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 자체가 좀 매섭게 당기신 분이고 욕심이 많다 그래. 내주장이 강한 사람. 내 말이 맞아. 내가 이거면 이거야. 이렇게.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남편하고도 많이 부딪혀야 돼. 남 부부간의 사이가... 안녕하세요. 성남의 다견부살입니다. 사주를 네. 하나 갖고 고 왔는데 한번 봐주세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인간의 구설이 많은 사주고 내가 뭔가를 개척을 해도 되는 것 같으면서 막판에 내가 뭔가를 이루어지지 못한다. 만약에 사업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해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형국이고 운이 오래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에 움직이는 게더 좋은데 작년 올해에는 나한테 크게 귀인이 있는 것 같아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 그럼 이 사람, 사람 자체가 좀 매섭게 삼기신 분이고 욕심이 많다 그래.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시나 본데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 근데 본인은 그런 거 뒤에 담지 않아. 무시해버리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주에는 돈은 많은 사주인데 돈도 많이 나가야 형국이라 그랬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올해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천천히 가시는 게 좋게 보여. 내가 주어진 일에 그냥 그걸로만 만족하시고 가시면 좋은데 이분이 그럴 뿐이 아니야. 포부가 뭐 조그맣게 생기신 분인데 포부가 크다 그랬어요. 욕심이 많고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다그랬거든 응. 내가 봤을 때는 올해는 좀 그래.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는 못해. 그렇지만 손에 지고 지가 왕이 돼야 되는 스타일이라그랬어 그래서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조금 이 얼굴 간상으로 보면은 약간 선한 것 같은데도 매섭고 욕심이 많은 사람. 남들 보기에 인정이 있어 보이는데 인정은 없다. 이렇게 속하고 거치 틀리네다 그래. 남편이랑 같이 뭔가를 같이 간다 뭔가를 한다 이러면은 이분은 남편하고도 많이 부딪혀야 돼. 남, 부부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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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해에 좀 이렇게 멈추면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밀어붙이기 그냥 그냥 자리를 잡았다 해도 아마 구설을 많이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올 내년 수에는 구설돌에 조금 이런 관제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엮일 것 같은 그런 걸 보여. 위에 올라갔다 해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고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을 건들 거라는 얘기지 이분을 올해는 조금 자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여자분 관상을 보셨는데 남자분은 어떠세요? 조금 매서우면서 내주장이 강한 사람 내 말이 옳다 옆에 사람들만 다 틀려 내 말이 맞아 내가 이거면 이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서버리는 스타일 그래서 올해는 좀 인간 조심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남자분은 이재명 의원 아... 여자분은 그 부인인 김혜경 인터넷 기사에 법화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어서 응. 그래도 부부간에 사이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작년 올해 구설수여 간질수가 계속 따라다닌단 말이야 그리고 여자분도 그래 같이 구설수여 간질수가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생일달까지 잘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 생일달 넘으면 조금 바뀌긴 하는데 이때까지가 좀 힘드실 것 같아 정치를 하시잖아요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아상에서이영상이 많으신 분이라 정치를 이부로내려놓다든지서이다든지서이런건없으이영 같아. 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이신분이라 아마 놓이는 않을 서이아이번논란이이 좀잘 해결할 수있어요 그래도 시끄러울 거라 그래. 지금 이분이 뭔가에 올라 올라가려고 지금 뭔가를 하시잖아. 올라가셔도 아마 시끄러울 거 같아다 그러시니까 가을 넘어가면 조금 뭐잘 자지는 않을 거야. 계속 따라다닐 거 같아. 어, 남자분이 구설이 없으면 여자분이 구설이 따르고 부부잖아 두 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같이 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지? 이분들 활동하시는데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 사람들 조심하시면 된대. 두분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응. 되게 행복한 모습을 응. 보여. 행복하진 않아. 왜냐면 이 여자분이나 남자분을 봤을 때는 각자 놀아야 되는. 남들 보여준 거에는 가면을 쓸수 있지만 두분 사주에는 잘 맞지 않거든. 그러기 때문에 따로따로 놀아야 되는 형국이. 그래서 아마 좀 많이 부딪히실 것 같아. 남자분이 급한 성격을 갖고 있어. 여자분도 보통 성격은 아닌데, 남자분이 욱하는 스타일이 있어. 그래갖고, 조금 둘이 사귀는 좀 별로일 것 같아.